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혹시 정렬을 하려고 하면 올해 2022년 12월 31일 안에 정렬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정말로 올해 안에 정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그 선부에서 정렬 그 공제 한도를 자녀, 어, 집계 좀비 소 간에 그 한도가 5천인 거를 1억으로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언뜻 발표한 게 있어서, 어, 그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정려 그 기준이 우리 그동안은 뭐 정려를 받았다 일단 5년 들고 있다가 5년 뒤에 어뭐 양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는 10년으로 바뀝니다 뭐 언제부터 예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정려 받는 분부터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내년 한 1월 5일쯤 정려를 받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 들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이런 거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를 합니다 이월과세 제도 어 정례세는 필요 경비에 세금 낸 거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어 그동안 가장 중요한 기준일이 뭐냐 했더니 어 이월과세가 정렬로부터 5년 이내 어 양도하면 어 이월과세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과세가 뭐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너무 깊이 있게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이거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정렬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월과세는 그동안 5년 안에 오늘 아직은 2022년도니까 5년 안에 집을 받은 자녀가 양도를 팔아 버렸어요 제3자에게 그럴 경우에 자녀한테 정렬를 해서 어 만약에 그 가액이 어 정렬 가액이 뭐 예를 들어 한 5억이라 해볼까요? 아니 자녀니까 그냥 한한 뭐한 1억 5천에 정렬를 받았습니다. 정렬세 천만 원 내고 5천까지는 어 정렬세 면제를 받아서 1억 5천에 받은 걸한 어 2년 들고 있다가 그냥 홀딱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는데 5년이 안 지난 거죠 이럴 경우에 지덕가액 기준을 자녀가 정렬하던 1억 5천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처음 정렬을 해 줬던 만약에 뭐한 10년 전에 이 집을 한 5천만 원에 샀던 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가 처분한 이 양도의 지덕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그차액에 대해서 어 양도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어 요런 경우에 이제 요게 5천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1억 5천이 아니고 처음 집을 준그 부모님께 이제 그 기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 적용되는 이제 연도가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어 그런 걸 적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뭐뭐 팔겠네요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5년이야 어영부영하면 지나가는 또 기간이기도 하지만 10년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 10년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정말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괜찮고 똘똘해서 아 이거는 우리 자녀가 끝까지 가져가도 너무 괜찮을 집이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서는 경우에 뭐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10년도 안 묶이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 요거는 어, 이월과세였어요. 근데 이월과세 말고 이게 어, 보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게도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아까 앞에 요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가 그래도 그 재산을 수정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수정자인 그 자녀가 납세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취득가액을 5천을 할 거냐? 자녀가 받았던 1억 5천 할 거냐? 부모님 이처주줬던그 5천에 대해서 부모님의 지도 가액을 지도 가액으로 볼 거냐? 낮은 가액을 보게 되면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어, 그런 거 이제 기준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그거하고또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어~ 직계 좀비 속이 아니고 아까 전년은 주로 뭐 직계 좀비 속한테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겠죠. 근데 부당 행위계산 부인은 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을 제외한 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자라뭐 기타 친족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어, 제3자는 아닐 거고 그죠 부또 직계 존비 속은 제외하고 배우자도 제외하고 특수 관계자 기타 친족이겠죠 여기서 정렬를 받은 자은은 어, 이제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 하면 어, 예를 들어 처음 준 사람이 뭐. 삼촌한테 받았다 할까요 어, 삼촌이 예를 들어 뭐 5천만원에 가지고 있던 거를 어, 이제 조카한테 넘겼습니다 조카한테 이거를 어, 만약에 한 1억 5천에 넘겨놨습니다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뭐 이렇게 가져 있다가 조카가 아까 여기 기간 요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 이제 10년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올해 현재는 5년 안에 조카가 제3자에게 팔았어요 제3자에게 이렇게 팔았을 때 부당이득은 어, 우리 아까 그 이월과세 적용하는 거는 세액만 좀 바뀌게 되고 어, 여기 받았던 요수정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였는데요 요거는 세액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바로 제3자한테판걸로 계산한 양도세 세금이 나오니까 넘기고 뭐 넘기고 이렇게 했겠죠. 어, 여기에 나온 세금이 양도세가 만약에 뭐한1억이라고합시다 양도 차익이 양도 차익이 어, 이렇는데 어, 자녀가 만약에 판 거를 제삼자에게 1억 5천에 넘겼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양도차익 예를 들어 뭐 0원이었어요 1억 5천에 받아서 1억 5천에 넘겼으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 양도세가 안 나왔겠네요 그죠 근데 증여세 낸거 플러스 증여세 내고 받았을 거잖아요 기타 친족은 지금은 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죠 이거는 뭐 늘린다는 뭐 정부 정책도 없는 것 같고 그 이럴 경우에 정년세 납부한거 플러스 내가 양도세 가액을 높여 가지고 팔았을 거니까 양도차익은 별로 안 컸겠죠 그 납부한 양도세 요렇게 더한 금액이랑 요거는 그러니까 뭐 조카입니다 그죠 조카가 납부의 물을 가진거죠 근데 삼촌이 어 아까 원래는 1억 어, 5천만 원이었던 거를 제 3자가 이제 1억 5천에 가져간 걸로 1억 양도차익 난 걸로 계산한 거랑 세금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 그큰큰 큰 쪽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귀속이 바뀌지는 거죠. A이고 B라 하면 무조건 B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그 납세 금액만 커지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 자체가 아예 아까 그삼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돈도 전부 삼촌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조카 명의 빌려서 그냥 어, 명의를 빌려가지고 뭘 사놨다가 돈은 삼촌이 됐겠죠. 그거를 이제 팔고 난 뒤에 돈은 또 삼촌이 다 가져간 거죠. 어,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부당이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뭐 정말 세무사님들이또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챙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5년이 1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월과세든 부당이득이든 전부 세금이 그 기간이 어 정려의 그 기간이 5년에서 몇 년으로 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언제부터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면 내년 23년 1월 1일 이후 정려받는 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동안은 막 5년 동안은 버티다가 5년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양도를 들어 해가 왔었죠. 그렇게 했던 그게 이제는 기간이 10년이 되니까 이거를 신중하게 잘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2023년 1월 1일 정려분부터 적용이 되니 올해 안에 정려할 거는 정려를 하시는 게 기간을 5년을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국이 아파트 가격이며 이런 게 금매들 위주로 거래들이 되고 있어서 어 주변의 인근 최근 정렬 기준으로 최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거래 사례를 가장 1번으로 보거든요 어 이거 정렬을할때 그 기준가액 잡는 게 이게 전 6개월 정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어, 요 거래 사례 기준을 보는 게 어, 먼저 1번입니다 만약에 사례가 없다 매매 거래가 너무 없어서 거래 사례가 없다 그러면 어,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사한테 감평을 의뢰를 해서 그 평균 금액을 이제 정료가액 그 기준으로 보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 역시도 내년 되면은 정료취득세는 지금은 거의 공시가 수준이에요 아까 요런 간평받은 이 금액도 뭐 없다. 이러면 이제 또, 어 그, 그세 번째 금액은 이제 공시가액이나 이런 게또 기준이 되기도 하던데, 어 이런, 그정료취득세 기준 금액도 올해는 내가 정료세는 만약에 뭐 7억으로 넘긴다뭐 8억으로 넘긴다 해도 이 공시가가 한 4억밖에 안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그러면 4억이, 4억이 정료취득세의 현재는 기준 금액이거든요 요것도 내년부터는 그냥 실세 시가 시가 기준으로 이게 그정년 취득세 기준 금액으로도 이게 바뀌어 지겠죠 지금 뭐법 통과되고 하면 아직 뭐 통과된 건 아닌데 취득세 기준은 아직은 통과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또 이제 지방세 그거니까 지금은 세법은 이제 국세 기준으로 지금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구속 조치로 나중에 또 지방세도 개정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해가 바뀌기 전에 5년이 10년으로 바뀌기 전에 이월가세든 뭐 부당행위의 계산이든 다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니까 정량 한도가 조금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기간을 5년 안에 처분기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런 게 사실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법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유리하게 나중에 처분할 때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겠죠 오늘은 이렇게 앞편의 세제개편안에서 크게 짚어드리지 않았던 정려의 어떤 기간이 이월과세나 부당행위 계산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정리하는 것은 적용이 되니까 그 전에 정리하실 분은 마무리를 하시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유튜브 영상 올려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